はい、皆さ테テーブルトップシ에ュレーターにようこそ。今日のゲ 테스트 テ레トプレ이なんてしてない 아, 그거. 네, あ습니다 네, 맞あ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테스트 플레이 같은 건안 했습니다 라는 게임이고요 처음에 한 사람당 카드를 두 장씩 가져가고요 자기 턴이 되면 한 장을 뽑습니다 카드에 써있는 대로 하면 돼요 아 그냥 그런거예요한 장을 근데... 내면 돼요 자기 턴에 잠시만 조금만 읽어봐도 될까요? 방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 음흠. 음. 흠 음, 카드부터 음? 가져가시죠 어예 예. 이것도 좀 읽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고 가도 됨? 아... 아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저 이거 되겠습니다. 이미의 플레이어 어? 앞에 놓는다고 했는데요. 온인 앞에 두신 건가요? 어디까지가? 어, 어디까지가? 아 빨리 어, 좀 어디까지... 정해 그냥. 어, 어, 어디까지가? 케빈 형 지금 한 패네트 뭐하는 거야? 아직도 이거 지금? 아와 천천히 쓰는 거 아닙니까? 손이 차네. <웃음> 라미아비야? 예. 레이저 포인트가 실력을 빼하는다고 <웃음> 아 진짜? 자 지금부터 그것을 의미하는 말을 한 플레이어는 바로 패배합니다. 와 어렵다. 뭐가? 효과가. 아이다 해빈님 진행하시죠. 그렇다면 제 차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림체 너무 좋아. <웃음> 아.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웃음> 굴림체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불만 있으십니까? 시애님? 혹시 굴림체가 뭔가요? 당신이 앞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아 굴림체 <웃음> <김체> 너무 좋아 으흠 <웃음> 굴림체 너무 좋아 어? 어? 어? 디엔드 제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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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수를 펼친 플레이어랑 해봤습니다. 우와! 나는 뭐 내지도 못하고 죽네. 중... <웃음> <웃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있는데 그, 승... 자, 굴림체 <웃음> 너무, 굴림체 너무 좋아.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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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면 술래 장갑 할까? 술이 탈락 비술이 탈락이십니다. 아시아 <웃음> 굴림체, <웃음> 굴림체 너무 좋아. 굴림체 너무 <웃음> 좋아. 안내면 증거 가위 바위 보. 오둘다 가위야. 오호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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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선물상자는 비어있었다 아! 아 뺏어간다 우와 한 장을 오우 어뭐 이런게 있네? 울림체 이거 보어 이거 뭐야 음. 우와 우와 한번 해보시지 아. 어 아까 근데 가시보고 관련된 카드 하나 있었는데 여기 전송력어 이제 못 도망쳐 이거 <웃음> 어 아니잖아 이거 카드 두장 이미 뽑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미, 아, 이미 아니, 뽑은 거라서 없어 없어. 연비님 탈락이요. 왜왜 왜? 왜, 왜? <웃음> 이거 아 이거라고 했구나. 아나다 아, 이겼는데. <웃음> 아 이거라고 뭐. 해서 졌어요. 좀더 연습하고 와. <웃음> 아다 이겨 놓고. 우리가 누나 피는데 그냥 패배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 버린 연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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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아니, 사장님이 직원한테나가주거라고 하는데 <웃음> 공모도 해도 되, 는라 해도 되, 뭐라 해도 되, 뭐이 해도 되, 뭐라 해도 되, 뭐라 해도 되, 해도 되, 뭐라 해도 되, 뭐라 해도 되, 아, 내가 죽었네. <웃음> <웃음> 죽어버렸네. 지금부터 나를 의미하는 말을 한 플레이어는 바로 패배한다. 나. 우와, 세다. 와. 어렵다. 오. 쉽지 않습니다. 다음 누구야? 제니. 뽑았습니다. 예. <웃음> 받을래, 안 받을래? 음, <웃음> 선물. 안 받아. 안 받을래. 이솔 탈락. 와. 야 연비가 요거에 강하네. 계속 우승 후보들 오 잠깐 호구. 라미아 들어가 있어. 아 탈락. 그러네. 어 그러면 세명 <웃음> 생존. 다음, 오 접니다. 이솔림 탈락입니다. 나나 <웃음> <웃음> 접니다. <나! 웃음> 접니다. 나 파티 와 볼까? <웃음> 그럼 뽑겠습니다. 예. 게임에 남아 있는 어... 모든 플레이어는 승리한다. 야호! 아니 뭐야? <웃음> 야, 이게 뭔데? 야, 요거 막판 한 번만 하자. 나 완전히 계속 그냥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막판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되게 못 하시네. <웃음> 아, <웃음> 어. <웃음> <웃음> 받을래, 안 받을래? 와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안 받..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근데 2 d 랑 나랑 지금 약간 운명 공동체거든. 계속 초반 탈락하고 막 난리도 아닌데. 엄마, 같이 가죠. 같이, 같이 가죠. 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저 이거 공략법 알아요. 케빈님 입... 거꾸로 가면 돼. <웃음> 나도 그 생각. 저는 안 받겠습니다. 저는 받습니다. 뭐 <웃음> 같이 공동체. 가자. 뭐 운명 <웃음> 공동체. 아, 가서 맞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맞다 그러니까. 진짜 대박이다. 아들레를 보는 줄래요는 패배. 야야야 여기서 여기서 잠시만 여기서 잠시만. 내 말에 호구. 어 한편 어. 한편 사랑해 한편 한편. 당신 진정성이 부족해. 한편 한편 제발. 더 많은 걸 원해. 더 많은 칭찬들. 한편 제발 사랑해. 우리 잘생긴 한편이, 복근이 있는 한편이, 목소리 좋은 한편이, 이십 대 아성인 육이점이 나오지 않았어.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다고. 정말 부산 일장 부산 진구 유명 가수. <목소리> 나는 키를 그래. 원해. 키크, 큰, 키크 큰 한편이, 그의 키크는 181 0나 이거 하면서 한마디를 안했다 <웃음> <한마디를 웃음> 한편아 한마디를 못했다 나한편아 그래도, 그래도 나이 채널 주인이다 한편아한편아 <웃음> 한편아. <웃음> 채널 주인은 말안할수 있지, 난 말도 못했다 <웃음> 한편아 미안합니다 아 <웃음> <웃음> 어, 드디어 미안하다 내가 안고 갈게 드디어 미안하다 <웃음> 어, 받을래요? 안 받으실래요 CN님? 맞습니다. 받을게요. 또 받겠습니다. 오. 아, 연민은. 저안 받습니다. 저 받습니다. 연민님 따라갑니다 저. 선비님 한편 하나. 까지 가야죠. 너 덕분에 살았다 이거. 그래. 받지 마라. 저 폭탄 들었다. 받는다. 배신 <웃음> 미 <웃음> 도라이가. 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짭. 안 받을래. <웃음> 안 받으신 분은 에잇! <웃음> 1에서 5 숫자 중에 하나 치시면 됩니다. 아 정말 나 미치겠다! 자 하나, 둘, 셋! 죽고자 면살 것이다! 어?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무슨... 저한테 자기 어필 하실 분 있나요? 라미야 <웃음> 어 역효과인데 저게 <웃음> 우승후보의 품격이야 <웃음> 어? 그럼 시 n 님은 자존심 안 버리시나요? 저요? 아이 제 자존심은 진작에 쓰레기장에서 소각됐습니다 <웃음> 바닥에 기고 있는 거안 보이십니까? <웃음> 제발 가랭이 사이로 한 번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웃음> 그리는거 봐. 소륙이착 아, 하트 그리이 착륙이. 착륙이. 착륙이. 착륙이. 착륙이. 착이사이로 들어가고 이습니다라륙님 <웃음> 어, 륙빈님륙이 착륙이. 착륙이. 착륙이. 착륙이. 착륙이. 착륙이. 착륙이. 착륙이. 착륙이. 착륙이. 착륙이. 착륙이. 착륙이. 착륙이. 착륙이. 착이 와, 그래서 아, <웃음> 어, 너를 의미하는 말을 한 플레이어는 바로 패배한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탈락이시고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박 어? 닌자 뭐야 이건 오오 알람이 너 나와 아 탈락이다 너라고 했으니까 <웃음> 너라고 하냐아니 <하셨다. 웃음> 뭐야 이게 하나 둘셋 하면 1에서 5 숫자 아유, 쳐주시면 어레이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어? 어? 어. 숫자는 짝수였습니다. 슈바! <웃음> 케이크냐, 죽음이냐. 아하! <웃음> 죽음. 죽음. 아, H님 탈락입니다. <웃음> 안 내면 술을. 가비 바위 보. 바위 바위. 어, 둘다 주먹. 네. 오, 살아남았어. 하하하. <웃음> 너랑 그것 금지입니다. 너랑 그것. 아, 알겠습니다. 어, 비스토라 네. 너 그거 뭐야? 대답 안해 버리죠. <웃음> <웃음> 안 내면 어잠깐비바비 보. 아우 어, 어? <웃음> 뭐야? 야, 잘 피한다. 어. 뭐야? <웃음> 이 어? 이거? 락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웃음> 테스트 플레이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수고링 한번 해봤는데요 게임 이름이 점점 바뀌는데? <웃음> <웃음>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구독까지, 노바! 노바!